예, 오픈발코니가 되어있어요 진짜 오픈발코니 있는 집 살고싶어요 드레스룸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치채널의 정윤재입니다 자, 오늘은요 목동 파크자이 아파트 34평 A타입을 둘러보러 나왔는데요 숲세권이라서 공기도 맑고 조용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쭉 둘러보실 텐데요 자 먼저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 현관에는 이렇게 전신 거울이 우편에 설치되어 있고요 전신 거울 아주 필수죠? 옷매무새 가다듬고 나가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이 총네칸의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우산꽂이도 세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렇게 팬트리 형식으로 신발장을 해놨는데요 정말 고급스럽죠? 드레스룸도 그렇고 빌트인 방식으로 멋있게 디자인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집주인분께서 옵션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아, 고급스럽습니다, 그렇죠? 문도 닫칠 때 여러분 세게 닫칠 때 이제 충격이 가해질 수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딱 조절해줘요 속도를. 그래서 조용히 문이 닫힐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닫힐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맨 먼저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화장실 욕조, 세면대, 변기 다 되어 있고. 미다지 형태로 이렇게 거울이 수납장이 되어 있어요 트렌드죠 쏟아지지 말라고 앞에 안전장치도 잘 설치해 놨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작은 방에 보시겠습니다 이게 붙박이장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데 맨 왼쪽 편에는 수납칸이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는 행거와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닥이요 인조대리석이에요 와 진짜 고급스럽죠 자두 번째 방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픈발코니가 되어 있어요 하, 진짜 오픈발코니 있는 집을 살고 싶어요 바깥뷰 감상하시기도 좋고요 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여유를 만끽하기 좋습니다 저기 앞에 갈산이 있어서 어, 목동파크장에 는 숲세권을 가진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갈산공원도 되어 있고 아침에 이제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정말 힐링이 될수 있는 아파트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건너방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방은 알파룸입니다 여기 이제 드레스룸으로 써도 좋고 아기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실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쇼파 놓는 자리죠 쭉 놓으면 되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거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아트월도 멋있습니다 아 아트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픈 발코니에서 바라봤던 조경이 거실에서도 똑같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거실까지 보셨고 이제 부엌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와,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냉장고도 놓고, 김치 냉장고도 놓고 할수 있죠. 그다음 여기 수납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반투명으로 해놔서 안에 뭐가 있는지 쉽게 찾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디귿자 구조. 디귿자 구조의 가장 큰 장점 뭐였죠? 그렇죠. 몸만 돌리면 손이 다 닿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 식탁으로, 간이식탁으로 써도 좋고요 보시면 오븐도 되어 있고 여기 가스레인지랑 인덕션이 같이 혼합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후드 되어 있고 수납장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또 열어볼게요 오, 이렇게 식기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진짜 자기가 신경 더 많이 썼네요 이것도 딱 닫으면 야쿵 소리 안 나게 자연스럽게 닫힙니다 자 그다음 싱크대고요 싱크대 위쪽에 이렇게 수납장 따로 안 두고 대신 창문을 설치해 놨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칭찬합니다 왜? 음식 하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실이랑 통풍 될수 있게 예, 조금이라도 더큰 창문을 설치한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잘한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자이 써져 있는 멀티 키친 시스템이고 뭐 전화도 되고 문 열림도 되고 경비실 연계도 되고요 네, 여기는 이제 여다지 형태로 되어 있네요 부엌 발코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탁기 설치해서 넣으면 되고 위에 선반도 잘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발코니도 이번에는 이제 안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방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발코니는 위쪽에 행거가 설치되어 있고 우편에는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들어가시면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화장대고요 크... 화장대 조명 좋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수납칸이 되어 있고요 여기 화장대 상판 멋있고 여기 수납장 잘 되어 있고 아 역시 여기도 안전하게 닫히는 시스템이고 드레스룸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죠? 여기다가 이제 옷 같은 거 걸어 놓으면 되고 가방도 비치해 두면 됩니다 하, 잘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가서 반대편 볼까요? 환기도 시킬 수 있게 저기 창문도 뚫려 있죠? 좋습니다 자 화장실 화장실입니다 샤워부스잘 되어 있고요 변기, 세면대, 그리고 미닫이 형태 의 거울 수납장까지 전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살치 채널과 함께 목동 파크자이 아파트 34평 A타입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 인조 대리석의 아주 멋있는 집을 살펴보셨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